지난번에 저의 겨울 데일리 룩을 되게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부랴부랴 준비해서 스튜디오에 왔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목걸이랑 반지를 아무것도 안 챙겨와가지고 지금 너무 허전해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안 하고 오면 은 되게 벌거벗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하려고 챙겨놓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방에 사람이 계신 것 같아서 부끄러워 가지고 오늘은 좀 목소리가 낮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1 1가지 아이템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꼭 제가 오프숄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특히 겨울에는 꼭 오프숄더를 하나씩 쟁여서 입어보는 타입인데 솔직히 말해서 오프숄더는 항상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땐 되게 예쁜데 손 같은 거 올리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따라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입었을 때 나오는 핏감이라든지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이번에 약간 이런 푸르른 톤에 살짝 꽂혀가지고 저는 민트로 구매 했거든요. 되게 잘산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프숄더는 진짜 사진용이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딱 내려서 입으면 되는 거 맞죠? 니트가 되게 두꺼운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입었을 때 부해 보이는 느낌은 없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 부분에 두께감이 생기다 보니까 아우터 걸치면 이게 살짝 올라오기는 해요. 그거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데스트 무드 바지. 이건 사실 제가 구매한지 조금 됐는데 소개를 해드려야지 해드려야지 하다가 까먹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넣어 입어가지고 밑단이 살짝 올긴 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딱 핏이 잡히게 떨어지는 일자빛 팬츠예요. 그리고 제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적당하게 발등을 감싼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살짝 아주 세미 코팅? 아주 살짝? 그래서 그냥 봤을 땐 티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핏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입은 바지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제 개말라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스키니 핏을 입으면은 살짝 부담스러웠었는데 이런 일자핏 팬츠는 지난번에 밀리언코르 처럼 입었을 때 오히려 핏감이 더 세련되어 보여가지고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를 한번 갈아입어 봤는데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스키니탄 핏의 바지는 특정 쇼핑몰에서만 자주 사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좀키 장료들 위한 바지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그나마 자주 찾는 쇼핑몰인데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빛이 훨씬 더 많이 도는 바지예 진청이라기보다는 포청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은 느낌? 살을 조금 더 빼고 입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죠? 근데 엉덩이 살이 쉽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히니크 바지랑도 같이 코디를 해 보면 요런 느낌이 납니다 뭔가 여러분 저 어깨가 좀 넓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입으니까 아닐까? 아무튼 요거 니트도 너무 너무 만족을 합니다 이게 목걸이까지 딱 있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아쉽네요. 다음 코디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너 이거 되게 자주 입는 건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여기가 막꽉 조이는 폴라가 아니어가지고 답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장 자체도 엄청 긴게 아니라 약간 하프 같은 느낌? 아무래도 키가 작은데 목까지 짧다 보니까 폴라가 이렇게 꽉끼면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니트 베스트를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아카이브 J2에서 구매한 블랙 니트 베스트인데 제가 이거 꽤 되게 자주 입었거든요. 근데도 보풀 같은 거안 나오고 그냥 짜임이라든지 전체적인 니트, 원단, 재질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세련되게 잘 나와가지고 제가 여태껏 사 봤던 어, 니트 베스트 중에서는 단연 베스트가 아닐까 베스트 베스트? 그리고 같이 코디한 거는 이 베니토 반바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베니토 반바지 쇼 버전의 기모 없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날씨가 더 추워지다 보니까 이거 밍크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그냥 단순 기모 수준이 아니라 밍크처럼 약간 두께감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바지보다는 조금 더구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겨울 바지니까 이 정도 두께감은 약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맞나요? 이 말이? 받아들인다? 뭐. 어. 그리고 여기 코디 위에다가 제가 요즘에 너무 예뻐 죽는 저의 숏 더플 코트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입거든요, 여러분? 조금 거금이긴 한데, 저는 이거 진짜 오래오래 입을 것 같아서 완전 만족이에요. 주머니도 이렇게 입고. 안에 뭘 입어도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고요. 코트가 생각보다 좀 되게 따뜻하고 두꺼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겨울 완전 미친 추 있잖아요. 패딩 아니면 안 되는 날. 그럴 때 빼고서는 약간 이렇게 코디를 해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귀여운 미니 팩트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건 앙토행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생긴 게 되게 귀여워가지고 코트랑 코디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미라벨에서 구매했던 머플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치는 느낌이 물씬 나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구매하고 받아보자마자 와 대성공이다 했던 니트인데요. 이거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청록인데 약간 되게 다크한 청록이어가지고 색감이 눈에 띄기보다는 되게... 살짝의 포인트를, 세련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 같은 색감이에요. 저 진짜 웬만한 분들한테 이 색깔 너무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컬러감이 너무 세련됐어요. 요즘에 약간 이런 니트 집업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하길래 저도 하나 꼭 가지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자크 풀고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이렇게 폴라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카라처럼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고 요즘 되게 카라 큰 니트 집업이 많은데 얘는 카라가 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아우터 입을 때덜 부해 보이는 느낌인 것 같고 엄청 후드후드한 니트 집업이라기보다는 되게 딱잘떨어지는 니트 자켓 같은 느낌이 더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니트 핏감이 좀 여리여리하게 떨어지는 거 찾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아까는 반폴라였는데 얘는 완전 긴 기장이거든요? 근데 대신 에는 접어서 내려 입어도 괜찮은 기장의 긴 기장이고 쪼이지가 않아서 좋아요. 이너로 입는 폴라티 몇개 구매했는데 이게 다 목을 너무 쪼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여유가 있고 아까 입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야들야들한 재질이에요. 바로 요 니트입니다. 아무래도 이 니트 자체가 조금 되게 넉넉한 아방한 핏감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좀 탄탄한 재질의 이너보다는 이렇게 흐물거리는 재질의 이너가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갈아입었고요. 이 컬러감 제가 진짜 작년부터 찾아 헤매던 딥한 포도, 자주, 와인 약간 이런 느낌? 핏은요 그냥 누구나 입어도 되게 예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방한 핏으로 나와있어요 옆모습도 예쁘죠이것도 위에다가 아우터 입었을 때 부담감이 없고 확실히 이렇게 넓게 파진 브이넥이다 보니까 레이어에서 코디하면 은 진짜 귀엽게 코디가 되죠 오늘 소개해드린 니트 중에 마지막 니트인데 혹시 제가 보라색에 미쳐있는 사람 같나요? <웃음> 이거는 아까 니트랑 다르게 훨씬 더 푸른빛이 많이 돌아요 청보라 같은 느낌? 음. 그 얘는 가디건 형식이고 얘는 이렇게 넥라인이 올라와 있죠. 오늘 제가 입은 이폴라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후들후들하고 얇은 니트다 보니까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는데 이것보다 조금 두께감이 있으면 부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진짜 뭔가 스웨터처럼 조금 두께감도 있고 되게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정은 어, 참고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웨터 재질이고 좀 포슬포슬해서 털 날림이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털 묻어나는 것도 없고 따로 털 빠지는 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니트 되게 잘못 입으면 엄청 부해 보이는 그런 체형인데 전혀 부해 보이지 않죠. 이 정도면 은 솔직히 여리핏이다 그쵸 여러분? 지금 셋업 같잖아요. 제가 사실 이런 셋업 느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간절기용 아우터인데 저는 여기 위에다가 코트를 따로 입어요. 자켓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잘 걸쳐도 되게 열심히 꾸민 느낌이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최근에 친구들이랑 좀 작정하고 놀러 갈때 또는 이제 친한 친구 생일일 때 이렇게 같이 코디해에서 입었습니다. 이렇게 안감도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따뜻하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클래식한 코디에는 가방도 좀 클래식한 걸 착용하면 좋아서 RSVP 가방도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확실히 더 클래식한 느낌이 더 많이 나죠. 제가 지난번에 몽돌 브랜드도 한번 추천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핏도 그냥 기본 H에서 A라인 사이여가지고 데일리하게 코디하기가 괜찮고요. 스웨이드 재질인데 되게 얇고 막 뭔가 빳빳한 재질은 또 아니어가지고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인데 요즘에 가장 잘 입고 있는 치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코디예요. 제가 이 원피스는 오픈되는 거 기다렸다가 바로 구매를 한 원피스인데 지금은 좀 계절이 더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목폴라 이너랑 코디를 해서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기장감은 이렇게 그냥 키장료 기준으로 딱 원피스 기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니트 원피스이긴 한데 어깨 부분 같은 게 살짝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뭔가 크게 부해 보인다든지 조금 뭉뚤뭉들은 느낌은 아니고요. 도툼하다기보다는 도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니트 원피스도 핏한 거 아니면 은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거든요. 키더 작아 보이고.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 없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요즘에 좀 아껴 입고 있어요 근데 이너랑은 이렇게 같이 매치하는 거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훨씬 더잘 어울려 가지고 이걸 왜몇해안 하고 있었지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총 11가지 지금 뒤에 옷이 좀 난리가 나긴 했는데 이번엔 좀 여리한 핏감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었겠죠?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조만간 또 재미있는 패션 영상 한번더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보겠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